자 보자 디라 요어! 야 푸즈멘사 토이컨? 와... 그 있었는데 그거를 아... 제발 제발 제발 얏와 이거 와... 진짜 누구야 쟤 돈나룸마가 이렇게 있고 트레이프 헤더가 슬프다 저거는 키 작은 사람의 고통이 저거 눈물 좀 막아줘 제발 빛나룸마야난 다리킬러야 막아 뭐하는거지? 와 역시 쏜이니까 포스멘사 오, 어, 오오 진짜 어, 저 페리시치, 나가. 아니, 이거 못해. 이거 못해. 90, 아, 95는 힘들 것 같고, 한88 정도 이상 하면서, 그 다음에 보유 특성. 어, CK 공격 가단 말고. 그렇지. 적극적 크로스비. 아 그리고 키 키가 무조건 무조건 1 180... 8 5 이상 185 이상 됐다 이렇게 하고 봅시다 돈나룸마가 있고 오블라크도 있네 트라우트만 노이어 실러선 오 실러선, 발렌시아네, 이강인이 있는 곳이네. 킹강인, 테어슈테켄 오, FC 바르셀로나. 에, 가격 정도면 내가 한이 정도? 가격대로 볼수 있겠는데, 914정도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약간, 사카, 사카. 시세 가격이, 그러니까, 3카. 돈나룸마가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왜 돈나룸마가 잘못 막지? 196인데. 오블라크. 실라선. 마치 말디니, 도 좋은데, 말디니보다는 티하고 실바겠지? 소니야말로 승리한다. 진심으로 티하고 쉬우바인데, 왜티하고 쉬우바가, 어, 왜 캡틴이지? 소니아지 캡틴. 괜찮아. 은바페, 시소코,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저거, 무슨 시즌인지 모르겠다. 와, 알려줄 사람. 흐흐 <웃음> 가자 네이마르 호돈 막아 막아 막아 수비 수비로 해줘야돼 수비 수비 그렇지 한번더 수비 까비 수비 아 왜이렇게 뚫리는거지 수비 수비해줘 그렇지 치아구 슈바 나이스 오 이거야 치아구 슈바지 이게 더블 찔러주면서 한번더 찔러주.. 아! 굴러 왜 줘! 어 그렇지 나이스 아, 슈팅! 미니 와.. 미니 와. 첫 번째 슈팅이 연결됩니다. 이거지! 이걸 바랬다고 첫 번째 첫 번째 아 역시 424랑 내랑 맞네 424야 네. 요즘은 마크해 마크해 마크해 마크해야돼 그렇지 아, 와티어구실바 좋아! 이거지! 역시 티아고 실바 하시즌이었나 모르겠네. 여튼 잘 샀고. 아 까비. 슈팅 아쏘니 이거지 한 바퀴 턴해서 슈팅 때는 거 이거 진짜 잘하지 쏘니가아 나이스. 네야습니다 뭐야 왜..왜 왜 반칙이야 이게? 뭐야 h e r e a 을 e 아 o u w h e 뭐야 are you? Where are you? w h e r 이게 안 뺏겨? 벤제마. 막아야 돼. 그렇지. 안 속지 네 이젠 어. 아 오늘 어어와돈나름만 음, 너무 떨린다 네 말을 단단히 좋았습니다. 6탄어를볼수 있었습니다. 뭐야? 속철 달려. 아 먹혔다. 와. 톱나만잘 먹히네 진짜. 봐야겠습니다. 아, 패스 좋네요. 슛 온몸으로 말하는 뭐게 좋겠습니다. 탕구이 은도멜레, 아, 좋은 패스입니다. 조씨 회, 오 키퍼 맞고 들어갑니다. 헐 <웃음> 예상된 실점입니다 와, 아, 이코키퍼가 아직 필드 위에 있다는 게 놀라 노... 아, 톤나름만 되겠다. 쇠를 바꿔야겠다 와돈나름마 쟤는 일단은 못한다 쟤가 못막는다 어떻게 잘 막지를 못하는 것같아 태아주테켄이랑 바꿔야겠다 그래갖고 애가 다이빙이나 이런게 조금 되니까 적극적이랑수비 범위 넓고 이런게 되니까 어느정도 커버 좀 쳐주고 그 다음에, 비이라. 비이라가, 잘, 제가 좀, 막는다는 그런 느낌이 없다. 이상하게. 가로채기는 하다 좋은데. 우린님 안녕하세요. 슬라임 댓글 자주 하고. 차라리 김민재를 쓰는 게 나으려나, 비이라보다? 지금, 비이라를 많이 바꾸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나와 초심이 안녕 이게 낫겠다 김민재를 놓고 아그 다음에 태오스테켄을 놓고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돈나룸마가 제가 지금 못 막아 봤었을 때 그리고 이제 공식경기를 갑시다 친선경기를 했으니까 공식경기로 어, 뭐야 이팀 공식경기로 오늘 한번 이겨본다 과연 지금 나 어디로 받을까 아 맞다 나 이거 아, 바쿤담은 깜빡했네 김민재 몸싸움 몸싸움 티아구 실바! 어 아, 뭐해? 어 아, 놀래라 나이스 티아구 실바 아하, 밀어주고 정말 어? 나한테 줘야지 다가가지마, 수비는 다가가는게 아니야 제발 막아! 오 그렇지 돈나룻마였으면 저거 먹혔다 막아! 그렇지. 돈나루만 했면저거손 막고 문장, 들어갔다. 그냥, 그냥 좋은 아, 돈나루만 이제 팔아야지. 돈나루만 너무 너무 내가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날아갔습니다. 김민재. 야구실바테클로공리 아하 진짜 그렇지 김민재 이렇게 딱 막아주고 슈팅 와 이거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반면는 아니야 아 이거지 김민재 샤부실라 김민재. 막아. 아. 아. 너무 잘 먹는 다터워시때문 미쳤다. 이제는 키가 다가 이구 진짜. 잡고 그렇지. 이럴 때가 위험하죠. 와 미쳤다. 너무 잘 먹어. 라이베르트. 이 말은? 와 뭐야? 따져. 일단 조금 더 팬들을 비켜. 위해서 화끈한 후반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니켜. 잡아 켜 좋은 아, 아 이철호의 기회가 날아갑니다. 그렇 아, 이러한 기회 좀처럼 오지 않 패스 주면서 티하고 실바. 패스 주고 호브바. 패스 주고 패스 아, 실패. 지 이강인. 블레이트. 괜찮 오, 저거 어떻게 한 거야? 태우실바, 아 태우실바 패스 가 농정카드, 파티 클라위베레트, 김인재, 어, 뭐야, 제건드렸으면안 돼. 진짜 한걸 넣는 건데, 아, 김인재, 홍철, 어, 이로 는 거야, 네, 아주 영리한 선수네요, 좋은 타이밍에서의 카로 책임입니다, 그렇지. 뭐야? 내이 말은 인터셉트입니다. 그바쏜 주면서 검은 반다스텐 클라우베르트 다시 주고 아, 부에 달려가면서 진짜 자, 제발. 흠철. 라인 벗어났습니다. 못고 굴절됩니다. 드로인. 좋았다. 검은 튤립, 굴립. 어. 조 희한하네. 좋은 공격 기회. 철 킥여. 비켜 비켜 야! 제발! 와! 미쳤다! 아니야, 이거를 페널티킥으로 거를펜 아무리 이가강펜도 찍어! 이거를 이라도이건 아니지 저어디로 찰까? 골프 차네? 못 넣으면 레전드 아 하하 마다진 선방입니다. 최아고실 아. 아. 와, 와, 제대로 때렸는데. 와. 아, 이런 시속 게임 헤더 미쳤다. 아우실흐어갈수있습면서면서네발 아. 아. 진짜 몸싸움. 와, 몸싸움 그만해. 이게 축구지 몸싸움이냐? 아니, 몸싸움이 u f c 냐 아, 아하, 진짜... 아아, 강철아, 몸싸움의 진수를 보여줘. 제발 킹강인, 이강인, 이강인... 안된다는 걸 알았지. 뺐스주고뺐스주고뺐스주고호그바 답을 주고 다시 패스 주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해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노바야 진짜. 아 정말 한골 넣은 것 좋은 기회. 슛 들어갑니다. 경기 얼마나 안되는 상황, 균형을 깨뜨립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앞서가는 골이 나옵니다. 자, 이 시간에 리드를 잡으면 경기는 누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야 정말 좋은 시간 때. 야 진짜. 골과 다름 없는 골이 터졌어요. 야 승리의 축포가 터지네요. 이제는 뭐 승부가 낫죠? 와 제발 야프라이르튼너 진짜 빼야겠다. 안 되겠다. 와 아니 어떻게 쟤왜 저러지? 프라이베튼스택 그런 거야 도대체 검은 튤립 굴립 파트 클라이베르 그렇지 소니. 이거지 와 이거지 무슨 분 가야지 진짜 내가 아무리 못해도 무슨 분은 간다 와, 이거지 지렸다 와 일단 클라이베르트 나와 너와 어떻게와말을말을못잇겠다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거냐 일단 클라이브렛트 나와서 CF, 애쉬가 CF를 보고 보더니 앞으로 보면서 갓 메시 메시 메시를 보여준다